You ever Are you listening? Damn. Uh. Yeah.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하하 <웃음> 하하 여러분 아나 편지가 할로우 아, 이벤트를 uh. 시작했어요. Yeah. Uh. 아니 일단 기준으로 모 일단 아, 1단 기준으로 볼게요. 왜냐면 형님들도 1단 기준으로 수 있잖아. 첫 코스 1단 기준으로 볼게요. 첫 코스. 일단 다섯 번 돌아볼게요. 다섯 번. 자, 처음부터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접속되고 돌아서. 제가 플레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치. 지금 안면 멈춘 거니? 네, 안에 멈춘 거야? 내려아라 어, 얘는 안니네 어. 야, 들어중앙어라예 저런, 저런, 저런. 자 <웃음> 방송을 안하니까 안한 줄 알았지 와, 열심히 했었습니다 영희형님 자 첫번째 했어요 몇개 먹었나 볼까요 어디 봅시다 여기인데 1111개 1209개 였거든요 두개 먹었어요 두개 네, 두개 먹었어 두 번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뭐다 네, 미션을 힐링하는 응? 남자들 자 미션 힐링을 위해서 달려볼까요 자 갑니다 어떻게 <웃음> 나를 하 마, 지금. 룰루 아유, 마우리, 마우리. 이인데 어! 뭐한 개도 안 나왔어. 와, 보니터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세 번째 들어왔게요. 와. 아니, 아니. 높포실안 먹고 해야죠. 안 먹고 해야. 안 먹고 해야지안 먹고 해소기의 네. 그 기초를 장야하는거예 좋아요. <웃음> 누가. 누가 해도 그렇게 수학을 래 해. <웃음> 아, 그 점을 잘못 알고 있는거다 자 네, 잡고 잡고 마무리 아 잠깐만 잠깐만 1213개 이번에도 두개 나왔습니다 장난니까 장난해 <웃음> 자, 못 들어온 걸로 할게요 자내 서커스 네번째 들어갑니다 자 우리 형님들한테 빠르고 확실한동모로 드린거죠 오. 와, 와, 자, 네 번째 마무리. 그렇구나. 오, 뭐야. 1216개. 아까 1212개였죠. 4개나, 4개. 자, 이제 나스트 5번 들어갑니다. 음, 이설장인 듯. 난 그렇게 못해요 <웃음> 자, 5번을 마무리. 5번 마무리. <웃음> 이꽃다지구나 5번을 마무리. 자, 이제 몇개 먹어볼까요? 어, 아까 아침에 1 2 0 16개였죠. 지금은 1219, 마지막에 3개 먹었네요. 자, 이제는 피버, 더블, 어, 럭키 포션을 먹고 한번 해오글어주요이 럭키 포션의 효과는요. 아이템 2배. 맞죠? 아이템 2배. 어 투라 품이 있는 거거든요. 럭키 포션 먹고 어? 먹었어요. 럭키 포션 효과 썼죠? 그로자 일단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서포트 일 단계 똑같아요, 똑같아. 이제 예, 똑같이 다섯 번. 이번에는 우리가 뭘 먹었죠? 럭키 포션을 먹었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형님. 국장님 아세요? 서버 문에 혼돈은 혼돈하실 필요 없어요. 예, 유니콘 서버 하나입니다. 아 어, 정말 그 들어오시면 돼요. 아까 1219개였어요 1219개였는데 몇개 들어갔는지 볼까요 자 1219개였는데 1221개 3개 나왔어 3개 아니 최소 6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자시 일단 두 번째 들어갑니다 우리가 수치 확인을 위해서 최대한 내보도 할게요 이하로 이벤트 하로 이벤트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닐까 그럼 특정적에서는 한률두배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네. 아 이게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럭키 포션을 먹을 필요가 없네. 근데 네, 1228개입니까? 4개 나왔네네 그럼 4개, 4개 나왔네요. 그쵸? 지금 현재 4개 나왔어요. 개. 다시 이제 세번째 도전을 할게요. 세번째 세 번째 로잉 빨로잉 빨로라 빨로잉 빨로잉 빨로잉 빨로잉 빨로잉 빨로잉 빨로잉 빨로잉 빨빨빨빨빨빨빨 자, 잡았어요. 잡았어요. 잡았어요. 자, 어디 봅시다. 자, 1232개. 1228개 였거든요. 32개니까 또 4개 나왔어요. 자, 세 번째도 4개 나왔고요. 네, 끝까지 한번 확인해보돌아갈게요 다섯 번다 도전해보면 답이 나오는지. 들어 봅시다. 자, 아, 아. 자, 지금 네번째 얼마나 먹었는지 까요 천잎에 서른 두 개였죠 천잎에 서른 두 개에서 천잎에 서른 다섯 개 그러니까 어, 총세개 3개 먹었네요 세개자 3개. 라스트 들어 볼게요 첫 코스 1단계는 먹어도 의미가 없어요 자자 자, 자, 마무리 자, 자 볼까요 천잎에 서른 여덟 개 아까 서른 다섯 개였죠 이번에도 세 개나 왔번세 개. 어, 몇개 차이나죠? 어, <목소리> 예. <야>,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여기 예. 예. 예. 예. 자, 주스센터, 그리몬스터호 좋아. 자, 자, 이제 한번 바꿔 볼게요. 자, 네, 약간 남아있어요. 이스톱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100개 정도 까봤는데요. 더 재밌네. 그러면, 일단 200개 까보자. 아까씩 100개 까봤잖아요. 이제 200개 까볼게요. 200개. 200개 까고, 보겠습니다 50개. 지금 현재 3총 300, 300개 깠잖아요. 현재 938개 남았거든요. 자, 일단 그거 다 까볼게. 요 자, 아, 자 불러 볼게요. 자, 토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런것들 최종 자, 스태미너 세이버, 기속 31개, 할로윈 가자꾸러미 111개, 그리고 주술사 민첩 38개, 호박사탕 95개, 주술사의 교제된 수호자의 조각 6개, 럭키 포션 25개, 주술사의 정신의 수정, 시온 4개, 좀비 네일, 좀비 네일이 91개, 할로윈 호박이 111개, 1 1 0개 그리고 할로윈 사탕이 113개, 그리고 할로윈 과자가 112개, 주술사의 변조된 에리안 조각이 6개, 주술사의 체력의조정이 56개, 할로윈 사탕 그러미가 95개, 주술사의 변조된 철벽의 조각이 4개, 주술사의 희게조정이 48개, 크리커, 크리처 특수 크래커 25개. 줄주유사제된 활력의 만화조각 5개 줄 주유사에 지렁의 조각 48개 주세전기정된 미칠의 조각 3개 주세 집중의 조각 41개 주세사 정제된 체력의 조각 3개 정제된 조각 집중의 조각 4개 전제된 통찰의 조각 4개 전제된 정신의 조각 4개 자, 정제된 힘의 조각 1나 변제된 심각하게 조각 변조된 기민함의 조각 4개 변조된 민첩의 조각 하나, 집증의 조각 2개 활력의 생명의 조각 2개 만화의 조각 4개 어, 정지된 지능의 조각 5개 변조된 체력의 조각 4개 변조된 마력의 조각 4개 정지된 정신의, 정신의 조각 하나, 변조된 힘의 조각 2개 변조된 영롱, 영롱한 조각 하나. 표지된 일격의 조각 2개 이렇게 먹었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아 뭐야? 한번 볼게요. 할로윈의 트렌드 신사의 모자 읽어진 좀비의 가면 퍼프킨핸드 뭐야? 할로윈 헬로 우몽키어디겠죠 어디? 여기? 협조기압 또 가면을 놓습니다 아 안경보다는 좋아요 빨리다 있다. 어 이따, 이따, 이따. 예. 오 <웃음> 뚜껑 착용했어요 하기들 아, 아, 아, 아. 예. 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아, 지금까지 깜찍이 킬러였습니다 여러분들 바이바이 한글 <웃음> 이벤트 재미나게 즐기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에서 마무리할게요 어? 바이바이